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신입니다 2023년 2월 1일, 2일 매매 리뷰 및 토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 1일자 랭코 차트에서의 긴 상승 추세가 나오고 10분봉에서 긴 횡보가 나왔습니다 5분봉 무지개 차트에서도 무지개를 깨고 내려가지 않고 무지개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분봉에서 보자면 12,095포인트에서 12,100포인트 부근인 5분봉 무지개가 위치한 저 사각박스를 지지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수 진입했습니다. 2월 2일자 매매도 마찬가지로 랭코차트에서의 긴 상승 추세가 나왔고 10분봉에서의 긴 횡보가 나왔으며 5분봉 무지개 차트를 깨고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지하고 상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일자 1분봉에서도 5분봉의 무지개 위치를 체크하면 네모 박스의 위치이기 때문에 박스를 지지할 수 있다고 보고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럼 토막 강의를 마치고 실전 매매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